y yeah. 자 하이 구야 반갑습니다 오늘 등급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라와 같은 요청으로 <웃음> 그동안 좀 안하고 잘 버티는데 아무래도 등급표에는원전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또 만들고 있는 부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에 뭐 발차킹이라든지 프레이 아나스세도안 했어 특벨 <웃음> 마엘이 나오고는 이건안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리플 레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리플스 그첫 번째 더원 얼티밋 에스카 노르입니다. 지난번 등급표에서는 연맬이 첫번째로 소개될만하다. 뭐 1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트리플 S 중에도 좀 첫번째로 소개할만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첫번째로 소개할만한게 얼티밋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마엘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싸움이 더 복잡하게 좀 단순하지가 않아졌어요. 원래는 마신덱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어, 사실은 얼티밋 형님 그걸 넘어섰습니다 이미. 마신덱 최고 유행일 때부터 언제? 각킹 성분이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얼티민 형님의 코스튬도 하나 더 나오면서 마신덱보다 수급이 높고 선턴을 잡은 기준 첫턴에 바로 연매를 잘라버릴 수 있음으로 해서 얼티민 형님이 넘어섰고요 범용성도 그렇고 어디 넣어도 좋은 얼티민 형님이 첫번째로 소개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별의 별 덱에 다 좋습니다 pve에서도 제가 보면 이 덱으로 지금 웬만한 pve는 그냥 어토툭 누르면 다뚜들 부수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가 여기에 연매를 넣어봤거든요 어 별로야 범용성에서도 마일이 앞섭니다 아요거 벌써 스포를 해버렸네 바로 그 다음 얘기가 나올 거니까. 얼티밋 형님, 마수전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늑대도 3층을 깨거든요. 사슴, 늑대, 참새. 전부 다얼티밋 형님으로 3층 다 깹니다. 와, 범용성이니까 미친 거지. 자, 트리플 스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마, 엘입니다. 아, 금방 스포를 해버렸지만 연멜 보다 먼저 소개해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랭킹전은 지난주에 이제 마엘 가지고 좀 달려봤는데 마신덱기 마엘한테 이기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마엘은 연멜 보다 범용성이 더 좋습니다 pve에서 마엘 그냥 넣으면요 제가 늑대마수전 3층을 깨기 시작했는데 마엘 넣어서 패니까 너무 쉬운거 있지 야야야야야 하는데 천사대구로안 짰는데도 얼티민형이랑 같이 쓰는데 도 그냥 세요 연멜은 좀 맞아져서 한번 세게 때리고 그다음 이렇게 있는 반면 마엘 계속 셉니다 오 이자석이 범용성까지도 여기저기도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pvp에서의 범용성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천사대기어야만 좋습니다 pvp는 근데 pve 여러 군데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겁나 절페요 이게 진짜 천사댁 아닌데도 겁나 세고 이거까지 세 시계탑 같은데 막 돌려붙이면, 이거 한번 벅벅벅 일성 치는데 막 60만 나오고 이런다? 여하튼,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최고의 티어에 넣어줄 친구다. 트리플 S 마엘이었습니다. 트 SSS 세 번째, 연옥 멜리입니다. 또 마엘 나오고 마엘한테 연맬이 처맞는거 보면서 연맬이 나락 같노?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그렇다고 나라까지는 아니고 SSS에 그래도 넣어줘야 되는 인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워낙 좋은 캐릭터라가지고 신분 자체가 다른 좋은 캐릭터 맞습니다. 여전히 w s 로 내려가겠습니다. SS 그첫 번째, 비델리입니다. 지금 천사댁 개 뜨면서 비델리 정말 채용 많이 되고 있죠. 안 그래도 좋은 비델리가 천사댁 시대를 만나 더 날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S 두 번째, 마가류드입니다. 한때는 이제 좀 슬슬 그 옛날 마가류드지 하고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팍! 실때 떡상해 뻑거리에요. 어? 어? 지금 랭킹전 제가 돌려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마가류드 개좋습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여엘입니다 저 밑에 이제 파묻히는 이게 언제쯤 캐릭터냐 이런 캐릭터가 개떡상을 해붙습니다 어, 랭킹전에서 이런 양상이 좀 보입니다 마엘 비델리 혹은 여엘 거기다가 마가류드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비델리 쓰시는 분들 저한테 많이 주신 분들 있죠 저는 여엘 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상력은 비델리 쓰는 마엘기더 좋아요 그런데 여엘 쓰는 마일 대쪽에서 어막 따박 따박 쓰면요 깨지를 못해요. 깨지를 못해 결국 우리가 구이 나갑니다. 비델리 쪽에서도 그럼 구를 빨리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게 있어가지고 그한끗 차로 우리 쪽 마일 공이 먼저 나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약간 요런 싸움이랄까? 둘다 좋습니다 한쪽은 빨리빨리 딜을 뽑으려는 쪽 한쪽은 더 방어적으로 철벽을 두르면서 빨리 궁을 만드는 쪽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더블스 네번째 페이엔입니다 법용성이 워낙 좋아서 차라리 페이엔이다 뭐 연멜이랑도 혹은 얼티밋 형이랑도 혹은 마헬이랑도 그냥 막 써도 좋은 탱커 자 다음 패멀입니다 불명댁의 최고의 누나 벌수록 이 누나가 개미친게 맷집이 미쳤어요 맷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근타를 넣으면 이 누나가 막 죽질 않아 특히 무서운 이 재생률 75% 피가 풀피야 그냥 필러도 없는데 죽어 알아서 풀피가 돼요 <웃음> 그러다가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게 또 워낙 센 궁이라서 고다 죽어요 어, 내가 이걸 진다고 이런 게 우리 페발론한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불명대기 여전히 좋습니다 자트리플 s 여섯 번째 페스타입니다 저격을 많이 당했어요 지가 지를 제일 알아서니까 지가 지를 제일 많이 저격해 가지고 페스타가 조금 아쉽지만 어, 그렇다고 마신데기안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마신데기교전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 여전히 더블에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드라양도 마찬가지 고름마신덱 핵심 멤버 오젤드도 마찬가지 그 마신덱의 좋은 멤버 그다음 더블스 최강 서포터 팔고 아직 더블스 좋습니다 자 그다음 고서 시리즈들 다 아직 더블스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포팅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데서 쓰일 수가 있죠 코서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공불덱에서 쓰이는 이 코서는 지금 마일 덱을 만났을 때는 마일이 공불맞아도 뼈가 아프지 않아요 마일이 공격 스킬 말고도 좋은게 많아가지고 천사덱에서는 그래가지고 공부 되 약간 주춤하지 않나 요정도 자 다음 해멀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그래도 제가 wss 주긴 했는데 마일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힘은 못쓸거예요 근데 마일덱이 꾸리기가 힘든건지 아니면 제 등급표를 보고하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만나면 개무서워요 진짜 제가 제 찐덱으로도 몇번 진적이 있어요 마일덱한테 그냥 마일덱을 해야되나 이럴 정도로 저도 마일덱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평소에는 그래도 얼티미 형 썼거든 근데 마일덱이 pvp에서 지금 그 겁나 무서워요 그게 많이 퍼질수록 해멀은 기가더 내려가야 되는 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S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S 첫번째 무명입니다 무명 자석이었던 일마가 유명한 사람이 됐죠 성물 때문에 이제 종족불명 덱 최강의 서브 영웅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S 첫번째까지 속에 너무한거 아니야 형 할수도 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종족불명이 아닌 별의 별덱에서다 튀어나옵니다 초고수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덱에서 왜 무명이 있지? 종족불명 캐릭터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줬습니다 왜냐 개성이 너무 좋아요 야얘 원래 좋았던 애야 지금 보니까 다만 얘가 투급이 딸려가지고 니을바에따 다른 애 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성물이 나오면서 투급까지 이제 맞춰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인마가 개떡상한 거고 개승 자체가 요 우리 아군들한테 버프가 막 붙잖아 전체 길이 치지를 못해 전체 길 치면 필각이야 무조건 이게 알다가도 까먹어 심지어 내가 궁이 있는데 뭐 스택 하나 더쌓고 해야지 스택 탁 싹다가 이 궁이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필각 당해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궁을 견제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궁이 경제돼가지고 개미친거야 그러다가 패잘 받은 얘는 또 방어적인 능력까지 막 받아가지고 개단단해지고 상대의 마음 마엘이든 얼티밋형이든 전체기 한번 써야되잖아 전체기 어, 쓰세요 그 쓰려면 픽각 당할 거 각오하고 써야 돼요 전체기 쓸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할수록 그래서 불명대가 아니라도 진짜 여기저기 서브로 많이 데리고 갑니다 지금 자 다음 에스 근타르입니다 최강의 은총이고 천사댁 시대라 가지고 앞에 꺼냈어도 가능성이 있는 꽤 좋은 영웅입니다 자 다음 근사리 최강의 은총 공격적인 은총인데다가 여신 종족 개성 때문에 천사댁에 꺼냈어도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다음 체리엘입니다 노는 총 갖고 있고요 꺼냈어도 괜찮을 수 있는 개성 때문에 천사덱에 멤버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타르미엘 속타르. 회복 좋은 은이 있고요. 천사덱에서도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 좋은 멤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천사들이 다 떡상했다 그죠. 여신덱들이. 자, 다음 S. 그냥 서브에서 범용성 최강인 서브 영웅이다 해서 제가 S까지 올렸습니다. 핑률이 정말 엄청난 친구죠. 자, 다음 S 라인하르트입니다. 좀 시대가 좀 많이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참 좋습니다. 다음 S 연옥반입니다. 천사덱 슈퍼가 하도 많으니까 펑크당 한방에 다트 잡을 수 있거든 그런 면에서 아직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음 S 필로입니다 종족불명되게 좋은 광역 딜러 자 다음 S입니다 종족불명되게 좋은 광역 딜러 에키드나 자 다음 S 마왕 리무르 좀 이제 명성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어, 그 정도 <웃음> 많이 죽었다 자, 다음 S 암멜입니다 왜 암멜이 아직까지 안나오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암멜 그래도 끼워주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암멜이 그래도 끼워줄만한거 아직 PVE에서는 좋은 딜러긴 하거든요 빡빡 이게 그거 아니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있어서 이 자리 정도는 줄만 합니다 PVP에서는 이제 보기 힘들어요 다만 대난투에서 대난투 한정농계덱에서는 좀 보입니다 자 다음 트위고입니다 <웃음> 암멜과 어깨를 나란히 한 트위고 입니다 pvp에서는요 솔직히 암멜 만나면 어 뭐지 이러고 그냥 왜 이러실까 오토 놀라고 두들 패거든 근데 트위고를 만나면 생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트위고를 만나면 얼마나 긴장하는 지 알죠 심지어 트위고한테 많이 쳤어요 제가 찐대고를 하다가도 트위고한테 지고 그럽니다 이마가 신분 상승한 자석이야 이마 이게. 특히나 이제 더 개발돼가지고 생불 쓰는 트위고 만나잖아 이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얘가 견뎌주는 그두터 안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거든자 다음 에카라스입니다 방금 이제 트위고랑 같이 팀이 그죠? 인간대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파했던 코스염대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개 무서워요 진짜. 코스염대인가 알고 여러분 이 댓글 짤면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만나잖아. 만나 보신 분들 한번 후기 한번 좀 댓글 남겨 봐봐. 진짜 개 무서워요. 바로 주고 진짜. 자 다음 에스 나오홈입니다. 참 좋은 미친 탱커긴 한데 이제 좀안 보이긴 한다, 그지 근데 대난투에서는 여전히 여전히 잘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에스 에밀리아입니다. 최강의 빙결로 한때 랭커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은 좀 안보인다 자 다음 S 원초큐제마신되기 좋은 서브영웅 마찬가지 마신되기 좋은 서브영웅 원초 찬드라 자 다음 S 죽기만 하면 되는 역할 자 다음 S 성물까지 좋은 농개죠 자 이제 A티어로 내려가겠습니다 A티어 처음에 좀 시리즈는 특정 덱에서 쓰면 좋은 서브영웅들부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페젤드입니다 디버프를 활용하는 덱에서 좋은 서브영웅 다음 A 농개를 상대로 할때 좋은 서브 영웅. 다음 A 농계를 상대할 때 내가 인간덱이면 좋은 영웅 자 다음 게라드인데요 농계덱 상대할 때 게라드 성물이 있다면 좋은 영웅 자 다음 A 필살기를 빨리 만드는 덱일 때 좋은 서브 영웅 자 다음 A 종족불명 덱일 때 좋은 서브 영웅 근데 대난투에서는 종족불명 덱 최강 서브는 무명이니까 일말 앞에 꺼내놓기도 합니다 다음 A 프레이 PV에서는 참 여기저기서 잘 쓰이는 딜러입니다 자 다음 A 프레이아누나입니다 이쁘기만 하고 어쓰지 했는데 직장을 찾았어요 성물을 만들면 마수전 니드호그에서 활약하는 영웅이 되었죠 성물 만들어 쓰십니다 다음 A 구류드입니다 사실 천사덱이 떡상하면서 구류드 완전 오 이마 득좀 보겠는데 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 방어 관련 깎는 게 천사덱한테 안 먹히다 보니까 <웃음> 구류드 쓰는 덱들이 천사덱 만나면 그냥 얘는 없는 사람 지구를 봐도 참 비운의 캐릭터네 자 다음 A 발작킹입니다 준수하게 패기는 해요 <웃음>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그 다음에 뭐 신부, 브린, 시구르드, 라그다이엔 뭐요런 정도가 A에 들어가겠고 Q까지 A에 넣어줬습니다 디버프 잘붙이기는 하는데 이제 슬슬 얘들도 밖으로 나갈 때가 됐나 싶기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 각성 속력 모노 나왔었죠 요런거 B로 넣고요 자, 뭐 선매리는다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등급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등급표에는 완전한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굿, 바이.